네, 안녕하세요 창업통 김상우 소장입니다 김 소장의 비가이템 분석 이탄입니다 예, 지난 시간 고깃집 전반을 살폈고요 예,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깃집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고기 무슨 고기입니까? 돼지고기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상권에서 돼지고깃집 창업시장을 낱낱이 예리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볼까요? 가 돼지고깃집의 출전 컨셉 과연 돈된 컨셉 어떤 건지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는 걸로 하죠. 예, 먼저 돼지고기집 창업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돼지고기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돼지고기 어, 소돼지, 닭, 오리 중에서 돼지고기 1등 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 연간 한2 7 k g 먹습니다 우리나라 돼지고기 식당 몇개 일까요 우리나라 돼지고기 식당 무려 4만 5천 개 거의 뭐 편의점이 5만 5천 개니까 편의점에 거의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돼지고기 식당 전망 많, 많습니다 어 돼지고기는 이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리스크도 있습니다 특히 외부적인 악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파동이 한때 시장에서 정말 한번 쫙된 서리를 맞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고깃집 그러면 돼지고기 식당을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고요. 상권에서는 때문에 돼지고기 식당의 경쟁은 상당히 치열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최근에 돼지고기 식당 그러면 프랜차이즈 식당들도 아마 지금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버전을 아마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코로나 이전에 유행했던 제주삼겹살 이 컨셉도 지금은 좀보합세 아닙니까? 예, 제주산 삼겹살 컨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뭐 하남돼지 같은 이런 브랜드도 아마 시즈, 시즌2 개념으로 어떻게 오픈하고 있을지 어떻게 오픈을 진행할지 한번 유심히 관찰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돼지고기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장이 삼겹살 아닙니까? 우리나라 삼겹살집 사실은 우리나라 돼지고기를 대표하는 가장 대중적인 부위가 삼겹살이죠 이마트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고 동네 정육점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고 돼지고기 식당에서도 삼겹살이 가장 많이 팔립니다 예 전체 4만 5천 개 우리 돼지고기 식당 중에서 삼겹살을 파는 집이 무려 한 3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겹치면서 어 2년 전만 하더라도 삼겹살 집이 한 2만 2천 개 였는데요 어 지금 한 3만 5천 개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야 돼지고기 식당은 역시 삼겹살 집이 주도하고 있다 이거 바로 알수 있게 있을 것같고요 특히 저는 제주 삼겹살 시장은 요즘 시장에서 크게 이슈는 되지 못합니다만 이제는 좀 안정 보합세로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최근에 재밌는 삼겹살 시장은 저가 삼겹살, 대패 삼겹살, 복 고 스타일의 옛날식 삼겹살집이 아마 코로나 시대에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옛날식 삼겹살 중에서 소위 냉삼 드셔보셨나요? 우리나라 냉삼, 냉동삼겹살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집이 야 무려 980개까지 늘었습니다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정체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삼겹살 관련 응용 아이템도 늘 주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삼겹살 플러스 주꾸미, 주삼이죠. 삼겹 쌀 플러스 낙지 낙삼 뭐 삼겹 덮밥 뭐 배달 삼겹 해서 삼겹살 집도 이제는 다양한 컨셉으로 진화하고 컨버전스 모델이 지속적으로 상권에서는 시도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엊그저께 청주에 갔는데요 우리 청주 본정통성환길이죠성환길에 가면 청주에는 삼겹살 거리가 있습니다 어, 청주 삼겹살 거리를 주도했던 식당은 다름 아닌 백로 식당이죠. 한때 프랜차이즈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 삼겹살이라는 테마는 돼지고기 아이템 중에서 불멸의 뭐스토리 스테디, 스테디셀러 결코 없어지나 없어지지 않는 아이템이다. 단지 창업자 입장에서는 삼겹살을 어떤 컨셉 숯불에 구울까 로스터 어떤 로스터 위에 구울까 철판에 구울까 석쇠에 구울까 이런 컨셉부터 삼겹살과 같이 먹는 저는 개인적으로 삼겹살 플러스 Uh-huh. <laughs> 대파김치 이런거 정말 좋아했는데요. 예, 이런 좀 출점 컨셉이 저는 삼겹살 시장의 성패를 좌우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돼지고기 시장도 좀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야 우리나라 돼지고기 시장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16,000개였는데 어, 최근 코로나 시대를 들면서 한 만개 정도 줄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돼지갈비 시장이 프랜차이즈형 브랜드가 많이 생겼고 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폐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한리필 갈비집 이런 집문 닫는 가게가 꽤 많았는데요. 한때 뭐 땡땡 진사갈비 이런 브랜드가 500개까지 오픈했지 않습니까? 요즘 계속 좀 정체기 하향 어, 보합 하양세를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 브랜드 뭐 무공동 가스 이런데 주력하고 있나? 뭐 치킨 브랜드도 있는 것 같고요. 돼지갈비집은 창업자 입장에서 좀 살펴야 됩니다.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강점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성비, 가심비 이런 대중적인 테마로서의 이 돼지갈비집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 술안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양념이기 때문에 반복, 지속적으로 추가 주문을 일으키는데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돼지갈비는 우리의 전통적인 서울의 태능갈비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돼지갈비집이 사실은 소비자들은 되게 그리워하고 영원한 스테디셀러 아이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통적인 돼지갈비집의 생존 전략은 저는 개인적으로 갈비의 맛도 중요하지만 곁들이찬이죠. 야이 꽃게장 이런 것과 같이 먹는 이런 곁들이찬 문제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원가가 높아지는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창업시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늘갈비집에서도 삼겹살을 하죠. 그래서 갈비 플러스 삼겹살 이 조화를, 이 비율을 어느 정도로 이조종할지를 상권, 경쟁 구도에 따라서 이렇게 잘이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컨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돼지갈비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지방에 유, 지방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돼지갈비 있죠. 석갈비, 예 석갈비. 돌석자 아닙니까? 직접 초벌구이를 해서 돌판 위에 올려서 나오는, 뭐, 대전, 청주, 조치원, 조치원 산장가 등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대전에 가면 띄울석갈비 아, 이런 아이템들, 충청도, 대전 지역엔 아주 잘 먹히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서울 지역에서는, 어, 수도권 상권에서는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번째 테마로 돼지고기 중에서 포차형 고깃집 컨셉이 최근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급성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부산물 중에서 이런 돼지 껍데기 프랜차이즈 정말 많이 생겼죠. 돼지 껍데기 매장만 전국적으로 5200개에 달합니다. 아무래도 원가 낮고 마진 높다는 이런 강점 때문에 그럴 텐데요. 어, 최근에는 이런 뭐 접시고기 같은 이런 저가 어떻게 보면 삼겹살 부위를 제외한 돼지의 다른 저렴한 부위를 이용한 고기 포차들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고 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유 유형의 아이템들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객단가 뭐 이를테면 1인분 만원 정도의 메뉴 선정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그 외에도 뭐 한때 우리가 막고기 뭐 이렇게도 많이 간판을 볼수 있었던 돼지고기 부속 고기 라든지 아니면 금고기 뭐 돼지 볼살 어그 외에도 뭐 야채 철판 곱창집 막창집 이런 류의 아이템들은 아마 포차형 고깃집 컨셉으로 여전히 어 지속 ]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테마로 순대집 얘기 한번 해볼까요? 돼지고기집 그러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순대국밥을 위시해서 순대 그러면 북한식 순대와 뭐 서울식 순대, 충청도, 병천순대 전부 다 다릅니다만 우리나라 순대 전문점은 2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에 13000개 정도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16000개까지 늘었습니다. 어, 프랜차이즈 브랜드 하더라도 한 56개 브랜드가 영업 중이고요. 어떻게 보면 불황기일수록 강한 아이템, 상당히 불황기의 강한 아이템이 아닌가? 어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시대에도 배달 안 하면서 직접 테이크아웃과 어, 직접... 어, 매장에서만 판매했던 이런 순대집들 순대맛집들도 여전히 있었고요. 지금도 줄서는 순대국집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줄서는 순대국집순대집의 공통점은 매장에서 직 손이 이 순대와 머릿고기를 직접 만드는 곳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순대집하고는 좀 다른 이런 집들이 여전히 맛집 매니아 순대 매니아들에게 여전히 선택의 우선순위를 달리고 있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순대 같은 경우는 소위 외국계 사모펀드 자금 외국계 투자금융사들의 투자 아이템으로도 한때 강광이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저는 순대 골목 또 상당히 많이 있죠. 충청도 병천 순대 골목이라든지, 뭐, 한경도 아바이, 뭐, 속초에 가면 오징어 순대. 이런 것도 하나의 돼지고기는 아니지만, 순대라는 이름으로 오징어. 저는 뭐야 오징어 오 오징어와 돼지고기 순대 세트로 만드는 거면 어떨까 오징어 순대와 오리지날 이 돼지 순대를 세트로 만들어도 소비자들은 저는 좋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다음 여섯번째 테마로 돼지고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틈새 아이템 중에 하나는 족발 부쌈입니다. 야, 프랜차이즈 브랜드 족발집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새한 2년 전에 한 78개였는데 야, 지금 한120 개 브랜드로 늘어났습니다. 부산 브랜드는 한 42개 정도 되고요. 어, 우리나라 족발 브랜드, 선발 브랜드 상당히 유명한 뭐 야, 야, 야 어디야? 가장 음, 가족 이런 족발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브랜드는 한때 500개까지 오픈했습니다만 최근 포탈에 보니까 한 430개 정도가 노출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족발집 18,000개 정도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요.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3,300개 정도의 족발집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족발 같은 아이템은 저는 창업자 입장에서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 종물 을 직접 가져와서 직접 전수 형태의 창업도 상권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달 형태로는 예전처럼 족발 대중소 개념도 있지만 족발 보쌈 도시락 컨셉 배달 아이템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강했었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보쌈은 식사 족발은 술안주 이 개념으로 족발 보쌈을 같이 할 것인가 족발만 할 것인가 아니면 보쌈만 하는 경우는 보쌈 플러스 보리밥 플러스 칼국수 이 컨셉으로 아마 이 상권에서 성과 창출을 하는게 저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감 감자탕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감자탕 야 아까 제가 우리나라 전체 족발 집 같은 경우가 한 18000개 영업 중이라고 했는데 감자탕 집은 7800개 정도가 영업 중입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58개 정도가 있고요 정리하다면 족발 어, 보쌈 감자탕 이런 아이템들도 아마 돼지고기집 창업시장에서는 돼지고기를 주축으로 하는 이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늘 살펴야 될 정말 귀한 이, 이런 틈새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정리를 좀 해보면 그렇습니다. 돼지고기집 창업, 창업자 입장에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돼지고기집 창업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정말 많이 뛰어듭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장수 브랜드도 있지만 반짝 브랜드도 정말 많은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컨셉,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면 이 브랜드의 수명 곡선을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집 아이템은 사라지지 않는다. 때문에 상권마다 돼지고기집 없는 곳, 없죠. 그래서 저는 이 기존의 창업자 입장에서는 기존 돼지고기 집이 어디 어디 어디에서 어떤 점포에서 어떤 컨셉으로 운영하는지를 먼저 살핀 다음에 창업자 입장에서 나에게 맞는 틈새 컨셉을 잡아서 저는 유연성 있게 오픈하는 전략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권 내 돼지고기 집 경쟁구도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소장의 빅 아이템 분석. 오늘 돼지고기집 시장을 한번 집중 점검해 봤는데요. 돼지고기집 시장은 불멸의 스테디셀러 아이템이죠. 때문에 전국 어디를 가든, 뭐, 이런 내륙 상권을 가든, 바닷가 상권을 가든, 대학가 상권을 가든, 직장인 상권을 가든, 주택가 상권을 가든, 돼지고기집은 항상, 문전 성시기도 하고, 또안 되는 가게도 많습니다 때문에 창업자들은 돼지고기집 창업만큼은 안정 아이템인 건 맞지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게만의 출전 컨셉을 어떻게 만들까 이 부분을 잘 유념해서 저는 돼지고기집 창업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고깃집의 이 창업시장을 밀도 있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목소리>